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두 번째 협찬을 받았습니다 제품 단순 협찬이고요 포킹이라는 브랜드에서 출시한 리얼 라면 시리즈 소고기 마라 라면 제가 마라탕 좋아하시는 건 어떻게 하시고 연락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꽤낫 났죠? 안에 음. 뭐가 들어있는지 봅시다 이렇게 면두개 건더기 스프 에? 이렇게 있구나 우목심이 들어있어요. 진짜로. 오케이. 그럼 바로 끓여오겠습니다. 말하라면 끓여왔습니다. 보시면은 엄청 빨갛고 면이 살짝 불긴 했는데 어쩔 수 없어요. 뭉텅이가 절긴 한데 이렇게 고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모습. 좀 풀어줄게요. 아직 맛 같은 건 아예 안 봤어요. 고기가 이만큼 일단 제일 궁금한 건라면의 맛이겠죠? 고기는 중요치 않아요 너무 급했는데 얘는 집에 만두가 있길래 올빈 만두에 김치만두랑 고기만두입니다 그냥 마라탕이에요 그냥 마라탕이에요. 이거 진짜 라면만 끓여 먹기에는 되게 아쉬운 맛? 만두는 제가 너무 푹익켜서 너무 흐물딱거리긴 한데 맛있어요 여기 만두 어. 사골 베이스의 맛이 엄청 깊진 않아요 제가 느끼기엔 제가 원래 좀 작게 먹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물을 좀못 맞춘 건지 싱겁게 드시는 분들이면 그 소스를 조금 조절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두 봉지가 순식간에 끝났네요 굉장히 맛있어요 그냥 이거 하나 사가지고 청경채 배추, 뭐 버섯들 그런 거 넣으면 그냥 진짜 마라탕 시중에서 파는 마라탕 이거는 사드셔도 될것 같아요 추천